왼손으로! 왼손으로 올림페이퍼를 썼대요. 다 제가 만들어야 요천재야 나. 단초를 했지만 저의 생일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케이크 만들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직 안 읽어본 건데 저희 멤버들이 왼손으로! 왼손으로 올림페이퍼를 썼대요. 그걸 제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형은 항상 저희한테 웃음을 주고 힘도 줬었던것 같아요. 크크흐흐크흐흐흐를 많이 쓰진 않는데 앞으로 힘든 일이 더 많을 텐데 웃음 잃지 않고 지금 열정 그대로 쭉 화이팅합시다. 생일 축하해요. 이건 아직 에서한 모르겠는데 이게 왼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희승이.. 우와 뭐야? 왼손인데 희승이 형, 희승이 형 생일 축하해요. 항상 무리를 잘 챙겨주고 이, 이끌어줘서 고마워요. 21살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왼손이라기엔 글씨를 너무 잘 썼는데요? 와 이거는 왼손이라고 쓴게안 느껴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느낍니다 왜냐면 이게 왼손잡이여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음방도 하고 아 근데 음방에서 저희 멤버들이 케이크 해줬어요. 20일 초 달고 응. 축하한다고 해줘서 고마웠어요. 케이크 만들어 볼까요 이제? 저는 근데 이거 자신 없긴 한데 케이크는 <웃음> <웃음> 보통 그 생크림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다 제가 만들어요. 야 쉽지 않겠지만 <웃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는 이, 이 파란색으로도 깔아도 되겠나? 이걸로. 이 위에를 깔아볼게요. 미리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긴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돌려볼게요. 아 오! 됐다, 됐다. 천재야. 나는. 그럴싸해졌어요, 이제 좀. 마감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잖아. 짠. q 이탈아 오늘 뮤비 천만 뷰에갔어아 너무 고맙습니다 저번보다 더뷰 수가 빠르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앨범도 정말 많이 팔리고 엔진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승오빠 오늘 하루 즐거우셨다면 트 알려줘요 Is purple your favorite color? 요즘은 아이보리 색이 그렇게 또 좋더라고요 아이보리 되게 내추럴하면서 끌리는 색이 안 늘 네, 사랑한다고 해주셔서 평소에 많이 안 듣는 말이잖아요 아, 사랑합니다 이거.. 아.. <웃음> 단촐 했지만 저의 생일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 진짜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생일 축하 받으니까 더 힘이 나는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생케이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